야, 너 오늘부터 내까래라 시켜줘 너의 명예 용군단. 힘의 길. 자, 오늘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다음 확장 팩 용군단 베타를 해볼 거예요. 와우. 시청자분들한테 베타 키를 분리자드 측에서 시청자분들 나눠드리라고 몇개 받은 게 있어서 몇분 추첨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배경 봐. 어? 오, 좋습니다. 원나는 볼거 없고요. 자, 호드로 갈 건데 네. 어 드렉타를 가야겠죠? 드렉타. 아 드렉타르. 아, 아드렉르 지금 용군단 베타 서버는 세 개가 있는데 코라노스랑 요 홀드는 레벨업 구강 컨텐츠 테스트용 서버이고 세 번째 커 서버는 만렙 컨텐츠 테스트 서버입니다. 요거 하다가 이제 레벨업 조금 해면서 이제 해보고 만렙도 만들어서 해보면 되겠네. 아 기원사는 숙련자를 위한. 기원사로 계속하기 자, 이름은? 이름은 어, 뭐 할까요? 자기야 우리 이번에 이름 맞추자 어 뭐를 맞출까요? 나는 크앙 여보는 크옹 <웃음> 나는 크앙 아 몸통 크기 근대 일단 근대 만들고요 나는 약간 황금용 <웃음> 오줌용이라뇨 아니 오줌용이라뇨 어... <웃음> 무슨 오줌용이에요 하얀 용도 이쁘다 흰용? 흰용 검정? 아이 검정할 거면 내가 흰색하게 그래 나 검정할게 검정에 흰색? 응 그럼 나는 흰색에 핑크를 할게 아 얼굴도 바꿀 수 있네 나 아, 캐릭터만 드는데한 3시간 걸리는데 아 일단 이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베타만 하는 거니까 적당히 만드세요 주둥이 오 되게 디테일하다 아 이제 인간 시작이야? 어 약간 농철 어? 어 멋있어 멋있어 이거 그냥 여부 아니야? 아 이거 캐릭터 만들다가 시간 다 걷었네 이 캐릭터 만드는 게 제일 재밌는 거야 그보야 어머 반스 너무 화려하신데 <웃음> 여보랑 너무 똑같잖아 요즘에 누가 삼각 입어 뭐 들어오지?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자 끝! 완료! 58렙부터 시작이에요 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멀었어? 금방 갈게 여보야 이거 어차피 좀 하다가 이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성의 있게 만들지 마 내가 하기에 좋아야 돼 여보? 네. 금방 가요, 선생님.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여보? 어, 조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 주지 않겠어? 시청자 분들과. <웃음> 왜 이렇게 애써? <웃음> 적당히 만들지. <웃음> 여보? 어, 조금조금 조금. <웃음> 나가요, 금방 가요. 아, 접속하겠습니다. 아, 아. 안됩니까? 좀 더, 외 쳐요? 3분, 3분 만. 3분이요? 3분은 너무하네. 아, 선생님, 3분 만. 제발요. 드로즈를 입어야겠다. 삼각반스 너무 야하다. 아직 반스 하고 있어요? 어된거 같아 된거 같아 접속하기 눌러도 될까요? 어 아직 아직 잠깐만 잠깐만 진짜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완료 오케이 네 접속하기 하겠습니다 접속하기 오케이. 누르시면 돼요 화난 거 아니죠? 전혀요 예, 아직 베타 중이라 시나마틱이안 나왔나 봐요 동영상 중지시킬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오픈하시면 보면 될거 같아요 애드온 안 쓰시는 분들 있죠? 이쪽에. 이렇게 기본 애드온을 옮길 수 있어요 미니맵도 이렇게 옮길 수 있고요. 제가 애드온 안 깔린 상태입니다. 뭐 이런 스킬창 위치, 이런 내 캐릭터 이런 미, 위치, 오,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조절 애드온에서 되는 게 기본적으로 애드온을 깔지 않아도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가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쁘게 딱 정리해 놓은 거를 공유를 하면은 제가 뭐 저희 와이프나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공유해드릴 생각 없고 공유받을 생각만 있죠. 어, 이거 이거 되게 괜찮은데? 아이고? 어머 씨. 어머 개꿀. 날탈 필요 없네. 음, 핫겜의 냄새가 나는데? 여보 나나 나, 내게 와주겠어. 루키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내 사랑 루키야? 여보. 아용 너무 내 스타일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커미네이션 좋았다. 여보. 어? 재밌다. <웃음> 재밌다. 와이프를 저기 영업하는 건요. 와우에 대해서 알려주지 마시고, 그냥 저기 들판에서 꽃 캐고, 약초 만들고, 음식 만들고, 사냥해서 그런 게임이라고 구라를 쳐요, 일단. 타우렌 키워가지고, 둘이 이제 꽁냥꽁냥 소금 놀이 하듯이 와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멧돼지 좀 때려잡고 이런 거에 아 와우는 이렇게 멧돼지 때려잡아서 고기 구해가지고 요리하고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빠져들 때쯤 가시덤불 골짜기 같은 데를 데려가요 그럼 이제 상대 진영 애들이 죽이죠 그럼 이제 와이프가 울어요 막 이제 게임을 안 한다 그래요 그럴 때에는 비쟁 모드를 그때 가서 알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평화롭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형상변화, 미용실 이런 거 알려주시면 돼요 할것 모으기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와우에 빠트리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막 되게 멋있는 영어 이름 에놨는데 우리만 큰 호옹이 여기 여보 용이 많으니까 자기 머리에 뭐좀찌을게 네. 여보는 나의 보배니까 다이아몬드 찍어야겠다 여보는 나의 스타니까 별 찍었어 <웃음> 자 완료하러 갈게요 자 완료 좀 멋있게 갈게요 약 와우가 젊어졌다? 야 이거 와우가 진짜 회춘했네 진짜 <웃음> 나좀 도와줘. 우리 여보 힐! 여보 내가 힐 줄게! 어. 얍! 누가 우리 와이프 건드려? 여보. 어? 내가 지켜줄게. 히아! <웃음> 어, 나 죽어요. 여보 내가 힐 줄게. 어디 갔어? 아니, 너는 진짜 너무한다. 그럼 여보 배추. 하하. 저의 개그였어요 <웃음> 야, 너 귀엽다. 야, 너 오늘부터 내 까래라. 너의 명예용군단 <웃음> 일부러 커시는 넘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하시면서 보라고 오구리마다 인간영상 취하이어 <웃음> 됐다 어 됐다 여보 안녕 안녕 이거 여보 옷다 벗어보자 옷 벗자고? 여기서? 시청자들 계신데? 아니, 아니 옷 벗고 로글 좀 보자고 이쁘지? 그래픽이 진짜 와우 안 같아졌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잘생겨졌어. 여보 그냥 여보잖아. 어우, 그 너무 이쁜데? 잠깐만, 이거 스크린샷 좀 찍고 싶다. 어우, 이쁘다, 진짜. 캐릭터 너무 이쁘다. 용군만 나오면 100% 이거 벗는 룩으로 다니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뻐서. 스크린샷 한 번만 더 찍을게. 좀만 붙어봐. 어, 아저씨. 아, 저리, 저리 가. 야! 야, 저리 가. 야, 저리 가. 저리 가라. 아 아저씨 <웃음> 스크린샷 찍을 거 <웃음> 가자 가자 어 그냥도 이렇게 날수 있네 용해성 원정대를 찾는데요뭐야 우와 저기가 용해성인가봐어 약간 젤다 탑 같은 게 맞네 인생 최고의 모험이 될 겁니다 레벨업하는 거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아 어, 되게 재밌겠네 아막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은 본 수업에서 좀더 저기 할까 봐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채팅 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 제가 많이는 준비를 못했어요 저도 딜레이 포함해서 당첨됐는데 30초 정도 안에 대답 안 하시면은 어, 자리에 안 계신 걸로 알고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도고 도고 도고 도고 도고 도고 도고 도고 도고 도고 자 F10님 나오세요 F 저는 안돼도 상관없습니다 응 됐어 응너 됐어 트위치 귓속말로 예, 제가, 그, 코드 보내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파워라 호이 후에. 파워라 호이 후에. 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 아, 요거 어떡하지? 늦었는데, 또 이거 딜레이 있으니까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게 모바일이랑 요 딜레이가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트위치 그 돌려보는 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빡빡하게 하지 맙시다. 주지 마. 이렇게 기뻐하는데 주지 마요, 여러분. 어, 이 모바일 딜레이가 네. 좀 길어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 이쁘게 써야 또 우리 또, 또 좋은 일이 생기자 솔직히 여러분들이 재 방송 평소에도 많이 봐주시고 뭐 이렇게 자주 와주시고 하면 뭐 블리자드에서 물론 저, 다섯 개 줬죠 저 하나 루키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드릴 거 이렇게 해서 평,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와주셨다면 당연히 블리자드에서도 여러분들 드리라고 많이 줬겠죠? 내가 많이 못 받은 게 누구 잘못이야? <목소리>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오고 이러니까, <목소리> 두 개밖에, 내가, 나이가 여러분들의 세 개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 결혼하길 잘했네. 베타키도 공짜로 주고. 아, 이것, <목소리> 아, 이것 때문에 나랑 결혼 잘했다고 <목소리> 생각하는 거야? 자, 오케이. 자, 마지막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감지. 악마 1분 할게요, 1분. 오. 우리 진짜 넉넉하게 1분 합시다, 1분. 버저비터까지는 인정이야. 오케이 끝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카트.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별풍선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74분 전에 쳤는데. 아 오케이 카트. 좋은 맛이네. 있 총스다님 72분 전에 경보를 주시고 가셨어요. 경보 서양용은 염소 사냥의 뿔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과연 그는.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정도면 NPC 아닌가요? 정보만 주고 사라지셨는데? 아 그는 NPC였나요? <웃음> 아삼류차에자 끝났죠? 이제 좀 드리고 싶네요 HJW 이거 계신다. 이거 없으면 말도 안 돼. 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추첨은 마무리하고요. 또 며칠 후에는 저희가 요번에그 포션에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라고 받은 월드 오브 크래프트 장패드가 있어요. 장패드도 저희가 또 나눔하는 또 이런 거또 이벤트 한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 또 기다려주시면은 그때도 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